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오늘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두리안 전문 판매점을 발견하여 두리안을 사보았습니다 두리안의 가격은 이곳에서도 상당히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네요 싼거은 1kg당 19만 9천동 비싼 것은 29만 9천동 별로 안 비싸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 두리안의 껍질무게 포함입니다 껍질 까고 키로당 19만 9천 동에 달라고 하면 안줘요 아무튼 두리안을 시키면 무게 측정이 끝난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진공포장기로 포장을 해줍니다 오늘 그런데 두리안 먹방 찍는 거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두리안을 구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구글에서 한글로 구운 두리안 혹은 두리안구이 라고 검색을 해보면 별로 내용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엄청난 정보를 유튜브에 최초로 공개를 해야겠다 했는데 영어로 그릴드 두리안 검색을 해보면 꽤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제작하여 올립니다 구운 두리안 영상입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30분 동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많이 구워졌네요. 다음에는 예열 없이 180도 오븐에서 30분간 구우면 적당할 듯 합니다. 맛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일단 굽고 나면 두리안의 악취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두리안이 맛이 두배 이상 강해집니다. 안 먹어본 사람들 말로는 자기들이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아봤으니까 그런게 어딨냐 지랄하고 있네 등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들은 이 영상을 봐도 못믿을거예요 믿기 힘든 구운두리안 기회 되시면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